태리야, 저 위에 봐봐. 줄 빨리 봐. 줄빠 빨리. 출입문 닫습니다. 도착 도착 동대문 문구왕구머리 멋지다 와 바가지다 귀엽다 바가지 탈라 아니 땅콩이가 싫어하잖아 어 땅콩이가 물고 그러잖아 기와들 하진거 같았어? 어딱리 왔어 그러네 우리는다이어가게가열려가 있네 어 진짜 타로 타로들이네 응 오, 신기하다. 야, 어때? 이거 이거 괜찮지 않아? 어머머, 이건 무엇이래? 그중에 뭐가 좋아? 매홀 <웃음> 받지 말고, 매홀 피해서. 어. 아고 가죽 갈까 땅콩이 엄청 놀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안가져고말랑이 좋아한 걸까? 아이고 좋아, 안할 거야 어? 그 말랑이 아니야? 어? 여기 말랑이 있다 어? 말랑이 있네 응. 어. 거안 타면 어. 말랑이 어 말랑이 <웃음> 말랑이 잘 거야? 응저 앞에도 또 있어 저 앞으로 가보자 응. 엄마 이거 불량이야 이거 불량 <웃음> 야. 불량이야 아, 저..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아주. 공략이야. 오, 마. 너무 말라 가자, 앞으로 가. 응. 응. 그거 눌러봐. 눌러주세요, 위에 있는 거 누어 눌럴 수 있어? 어. 오. 잘 됐어, 잘됐다 어. 들어가. 응. 어, 응. 이거 두 자리에 나오는 건데. 응. 어. 안 <웃음> 봐봐. 어. 깜빡깜 어, 흐흐흐. 네, 중간 들때는선건 본다. 살 거야? 아니, 이거 안 돼. 어되게 사야 돼? 저기 파실 건데. 응, 있잖아 너 응. <웃음> 할머니야 어. 이 띠옹 띠옹 엄마다 이거 이거 할수 있어? 응 알았어요 예 살거야? 아니 아주머니 빨리 고르세요 엄마 딸기도 있어 이거 와봐 딸기 살거야? 딸기 살거야? 응 아니 이렇게 거야 이거 유행는거야 이렇게 하자 음. 아 살거야? 음. 뭐 살거야 도대체? 음. 그거 살거야? 살구리야할때문어로나 음 살거야? 아니 음. 우와 엄청 많다 어. 엄마, 아. 엄마 같이 가. 개 엄마 같이 가. 엄마 개코대. 언니 것도 똑같은 거 하나 골라. 그래. 지하 거 하나 사줘. 너가 너가 사 알았지? 응. 내가 들고 은 어머. 어 <웃음> 괜찮아? 직식이갔어이근데 <응. 웃음> 네. 우 네. 괜찮아. 네. 네. 여기 마스크 하나 쓸래? 추운데? 네. 어때? 이거. 저거 까먹어. 아, 나 왜? 이거 안할 거야. 어, 알았어. <웃음> 진짜 토끼 같다, 그치? 응. 두 마리 사야 될것 같은데? 어, 그래? 응. 이거 좋아한데. 이렇게 두 마리 살까? 응, 응. 오, 귀엽다. 안녕. 응. 아, 안녕. 이거, 이걸로 사? 이걸로? 아어위겠다 아, 진짜 토끼랑 있는 것 같아, 테리야 들어와